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 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뀨! 뀨! 잘다른 <laughs> 좋구만. 왜 이러는 걸까요? <웃음> 타트 나 무시, 타트 나 무시하는 거 봤어? 배변판 보였다고? 이야 개짜네야 배변판 겁나 비싸던데 그거 너 돈도 없으면서. 와 들었어? 아섯번 들었어? 너네 이모가 너네 배변판 큰 걸로 보내줬대. 우리 소형견용 쓰고 있었거든. 니네 이모 잘 놨다 이? 나 구경하는 거 졸라 수치스럽네. 진짜.. 진짜.. 꽁치.. 나 실렁두가 쳐다보고 있.. 오오오오오오 기대해. 기대해.